평소 공포 신도시를 포함한 사회적 교통이 좀 열악하죠. 강남 판교 쪽의 교통이 좀 우리나라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공부,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곳이 강남 판교, 송파 뭐 이런 지역이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교통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죠. 근데 이제 gtx abc 가 그나마 진행되고 있기에 사각지대가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bc 노선이 지나가는 아파트가 최근 1년, 1년 동안 무섭게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번에 gtx d 노선을 만들겠다고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였고 지자체 의견을 의 요청하였습니다 인천시하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렇게 y자 모양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주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네 인천시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이제 강남으로 인천공항에서 부천을 지나서 강남을 지나서 하남으로 그 다음에 경기도 노선은 김포에서 부천을 지나서 강남을 지나서 하남을 갑니다 뭐 인천시 노선도 경기도 노선도 부천을 지나죠 강남을 지나죠 하남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어, 발표한 어, GTS-D 노선을 보시죠 네 이렇게 지도를 보면 국토부에서는 김포에서 딱 부천종합운동장까지만 갑니다 그 이후 강남하고 하나 가야 되는데 여기 노선이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어떻게 경기도 김포에서 경기도 부천까지만 GTS-D 노선을 그려놨는지 좀 희한하죠. 이걸로 어떠한 어, 교통에 효과가 있는지 참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을 가지고 뉴스가 난 거를 좀 보시죠. 네 뉴스로 보시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서울 강남과 직결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자 인천, 청라, 검단, 뭐 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발하죠 예, 집값이 지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남까지 바로 연결하는 GTX-D 노선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서부권 광역 급행 철도 노선이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아 이거 그냥 바램이죠 국토부에서 부천까지만 간다 라고 결정을 뭐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뭐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당장 뭐 바뀌는 것은 없겠죠. 네. 그 국토부에서 이제 GTX-G 노선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뭐 변명 아닌 설명 설명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뭐 다른 지하철 노선과 중복,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규모 안배 등에 대한 정부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GTX-D 노선을 진행하면 정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GTX-A,B,C가 진행하는 가운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D가 진행되는 거는, 진행된다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Y자 형태로 노선을 계획하면 공항철도와 수요가 중복되고 노선은 강남까지 연장하면 고선과도 노선이 중첩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9호선과 아, 노선이 중첩되는거 당연히 있죠. 근데 9호선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침에 타지도 못합니다. 미가 터졌습니다. 예, 이런 노선을 지금 어, 빠르게 가는 노선으로 GTX로 해결해 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변명을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뭐 예, 위에서 GTX-D 노선을 어, 하라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보니 김포에서 강남을 지나가는 것으로 하면 그렇지 않아도 GTXD 노선으로 인해서 김포와 인천의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개월 뭐 많이 올랐죠. 이거 발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오르겠죠. 지금 동탄역 예, GTXA 노선이 있는 곳이 지금 3 4평에 15억합니다. 예, 15억합니다. 이게 얼마부터 시작했습니까? 예, 6억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김포도 뭐 13억 15억 갈수 있겠죠 gtxd 노선이 강남 간다 라고 하면 삼성역 간다 라고 하면 할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 gtxd 노선이 뭐 경기도하고 인천시에서 요청한 부천은 일단 지납니다 부천 은 지납니다 그래서 강남과 하남이 안갈 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어 제안한 것처럼 부천을 지나가는 걸로 해놨는데 부천까지만 가는 걸로 그려놨다 이거는 아마도 난중에 강남과 삼성역과 하남을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어 이거 지금 뭐 발표를 났으니까뭐 번복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냥 난중에 이제 진행이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선거철이 돌아오면 이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겠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때 돼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GTSD 노선이 된다 라고 유튜버들하고 지금 뭐 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집값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시적으로나마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투자자들이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김포하고 인천을 좀 많이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강남을 GTX가 가지 못하니, 이제 대처해서 투자할 곳들을 이제 찾아 또 다니겠죠. 그리고 어, 서울을 진입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경기도에서 내가 정말 잘살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여게 지금 GTX A, C, B 노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경기도 쪽을 우리가 좀 보면 되겠죠 경기도 쪽에서 어. 그나마 좀 많이 안 오른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어 인천시청 쪽 그리고 이제 GTSC 노선의 금정, 수원 그 다음에 GTSCB 노선의 별래, 평그 다음에 GTSC 노선의 뭐 의정부 이런 곳들이 아직까지는 어 오를 수 있는 어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어, 내집 마련 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좀 한다라고 하면 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지금 이제 gtsd 노선으로 인해서 어, 투자 수요들이 지금 옮겨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 보시고 잘 찾아보시면 괜찮은 지역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부동산이 뭐 매번 상승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하락기도 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락기 때 이런 GTXD 노선이 있는 곳들은 하락 하락폭이 작습니다. 작고 상승을 다시 시작할 때는 상승폭이 굉장히 이제 가파르고 다음에 이제 상승폭이 진행될 때는 이쪽에 지금 완공이 뭐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쪽 완공이 되면서 가파르게 오를 것입니다. 동탄이 GTX A 노선이 이제 생긴다라고 했을 때도 그때 집값이 안 올랐습니다. 그때 집값이 하락하는 구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값 상승 기계에 돌아서면서 경기도에서는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곳이 어디냐면 동탄하고 광교 이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GTX 역사들을 좀잘 유념해 보시고 어, 투자를 하시면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